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거 <웃음> 뭔데? 디올 백 아니고요? 디올 클러치를 <웃음> 받았어요. 이건 누구든 옷을 샀죠? 난 최악의 돈입니다. 재밌다! <웃음> <웃음> 나 알라드 안 봤거든. 안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사예요. 오늘은 말없이 겟레디위드미를 하고 갈텐데 지루하시면 은 3분부터 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 목소리 쉬었어요. 어... 안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잠만 지금, 좀 풀려가지고, 풀린 것만 다시 하고, 옷을 입을게요. 오늘 눈썹이 조금, 진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머리를 일단, 위에만 빗어줄게요. 제가, 곱슬머리라 머리가 되게 뜨는 편이에요. 온도는, 170도로 맞춰줄게요. 오늘은 물결 웨이브를 했어요. 화장하고 머리 고데기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옷을 갈아입겠죠? 오늘 옷은 진짜 대충 입을 것 같아요. 옷을 다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뿌릴 건데 이거안나스이 향수에 코에 들어갔어왜 아 이렇게 뿌였나 했? 이렇게 다 입었습니다. 이거 입었어. 여기다 <웃음> 나가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근데 뭔가 말하기에 <웃음> <School> <나 어색해. 웃음> 아, 진짜 겁나 어색해. 진짜 불 때리네. <웃음> 왜 이렇게 어색하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보셨는지 말해줘야지. 제가 해야지. 친구를 만났습니다. <웃음> 정말 부끄럽네. 아 유치원 때렸다, 아니야? 유치원 때렸다, 아니. 내 <웃음> 실신 친구를 왔었는데 지금 백화점에 갔다가 베이을을 왔어요.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네 나오게 된다 니까 근데 니 그거 해야 돼 스티커 없어요. 아 빨리 뭐 시킬 거냐고. 나뭐 나 먹을 거야 해물은. 아아또 다른 거 먹어. 나매콤 해물을 도 이게 제일 좀맛탱이아 그러고 그거 시켜라. 빠네 시키던가 아니면 아, 밥 어, 시키던가. 메콤 먹고 싶은데. 이렇게 샀어요? 그럼. 뭘 사셨죠? 진짜? 음... 잘 어울리냐? 응 내가 골라서 그래 그리고 이거 뭐냐 이거 틴트 근데 잘 보여? 근데 가까이서한 거야 롬앤 틴트를 고 이게 진짜 대망의 그거죠? 디올에서 뭘 샀냐면 디올백 아니고요 <웃음> 이얼 백센터에. 어, 그러던데? 이거. 디얼 클러치. 디얼 <웃음> <웃음> <뒤에> 클러치를 받았어요. 이거 뭐어 클러치 아니고파파치 아, <웃음> 12만원 이상 사면 준다고 해가지고. 뭐. 꾸역꾸역 12만원을 샀죠. 그렇죠. 이거 두 개를 샀는데, 이거 하나는 파운데이션을 샀어요. 근데 언박싱을 지금 해? 그냥 지금 하려고. 예전 이거 샀는데 뭐냐 스킨 글로어 어디서 있냐 스킨 포에버 스킨 글로 제일 밝은 컬러로 샀고 음, 이게 얼마냐면 77,000원이에요. 아더 없죠? 지금 누드를 샀죠? 최악의 돈입니다. 내내 계좌 그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쉽다. 이것도 샀어요. 이거 뭐냐? 어, 757호입니다. <웃음> 이렇게 저의 쇼핑 이렇게 샘플 이렇게 줬습니다 이거 뭐냐? 립 새로 나온 칭찬 컬러라고. 이거 파운데이션이고. 아, 근데 귀엽다, 요. 아, 너무 대충 하시네요. 썸네일, <웃음> 썸네일. <웃음> 응, 이 정도면 완벽해? 이제 까 인사해 이제 다 오면은 키겠습니다. 안녕. 신게이 나왔습니다. <웃음> 어, 진짜 겁나 안 된다요. <웃음> 햄이 나온다. 그럼 저희는 열심히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없어. 나, 알 나, 나, 안 나, 거든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I'm t h e h Oh o 지금 10시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고 오늘은 밤을 새고 나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이제 쉬고 자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누르가주세요 안녕